안녕하세요 나연은냐입니다 오늘은 49제 명상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49제라 해서 4 9일의 의미를 두는 것은 영체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기적인 상태에서 제대로 살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다생전의 업적을 평가 받는데도 49일 정도 필요하고 이승에서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데도 49일 정도가 필요하고 남아있는 가족이 마음을 정리하는데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정도가 되면 그것들이 대충 다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 9달 10달 동안 형성된 후에야 밖으로 나오듯이 육체를 떠난 영체가 다시 영계에서살수 있는 몸을 구비하는데도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영이 막 빠져나왔을 때는 형태가 없는데 순식간에 형태를 띠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시간이 49일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의 영체가 살아있을 때 지은 업으로 죽어서도 탁한 상태입니다 천도를 할때 보면 보통 영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육신을 벗었지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지원해주면 기운이 맑아지게 돼서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벼워져서 올라갑니다.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는데 가볍게 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막 떠난 시점이 얼마 안 되어 자손들이 사식구제를 지내서 천도를 해주는 경우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손들의 뜻에 의해 천도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 천도되는 것과 가장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